예,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미국의 류 워런 목사님. 아, 이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가지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응답받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의하는 그러한 죄의 자복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틀림없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끝으로 구하는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분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렘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그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막연해서는 아무 것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막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변화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예.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다 동일한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은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매일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인간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음을 또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 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 같은 소원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편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누가 보금 17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만하니까 물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보는 것에 어떤 느끼는 것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지 않는가. 또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이라. 이 말씀으로 온문 그대로 해석하면 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부패한 인간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 영안으로만 볼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또 겸해서 듣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대답을 해주고 있으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마음 안에 있음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a r i s i a n Parisian, Parisian, Parisian, Parisian, p a r i s 예, 당연히 무리입니다. 어, 혹여 지난 한 주간의 그 뉴스 통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 그 자연 재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어,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어,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가끔 보게 되는데 브라질의 극단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들으셨죠? 한곳에서는 홍수로 그야에로자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다에서니국에년의 강수량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디 서냥수영하면서일상생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편에서는 아주 극한에서한비에극한한 그 물한피에한 한 방울 보지 못하는 그런 감옥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말라가는 것을 음.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물이 없어서, 한편에서는 물이 넘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가장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냐?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정체성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그 물음에 주저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꼭홍수때 물이 없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소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들어서 있는 지식적인 것 말고 내가 체험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드리고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앙은 마너한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신 그런비유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셨을까 예 그리고 그 조주하신 그대로 어, 뭐그 조주했다고 하면 저자들이 표현한 단어로 다칩니다. 조주라는 것보다도 어, 주님이 기대하신 바에 의해서 뭐 책망하셨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설명하면 좋았을걸 아무튼 어, 마태나 어, 마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죽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시고 에루사람이 하셨을때 에루사람 성전에서 성전의 그 사건 그 보는 것을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소물들을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책망하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노아가 사건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의 일명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당연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무화과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따서 드실만한 그러한 무화과 열매가 맺을만한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 에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죽기로 작정하시고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절기적으로 4월쯤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보다는 열매를 먼저 맺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꽃이 맺 꽃은 나름대로 꽃이 맺겠죠. 맺는데 열매를 먼저 내고 그다음 잎사귀가 나와 있으니 당연히 잎사귀만 있으면 크고 작은 열매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다 아쉬웠다, 안 아셨다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셨고 주위에 그들을 따르는 즉 에루살렘 성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무튼 무화과 나무는 비록 작은 열매지만 봄에 이렇게 새순이 나기 전에 열매가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열매가 과연 나에게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열매가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 다가 교훈 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구한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한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이리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본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언뜻 듣기에는 뭐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모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까지도 심지어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슨 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캐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와 같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고 있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이 좀 피상적이고 막연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듯이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만져지듯이 끝까지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거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훗날 히브리 기자가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라고 히브리 기자가 설명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관하여 닉 네이미 붙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21장 3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타난 것만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둘러서 평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송도들마다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만 실존주의신학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성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이지 않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듯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듯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믿고 겸손히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결국 우리의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서로 다룰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있나요 아니 교회 다니는 그 막연한 사람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으지십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그냥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런 모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듯이 허세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요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우리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절한절 한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그한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주님을 믿고 구한다는 것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누어서읽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고문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 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대리라. 본절에서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대리랍니다. 그대로. 조금 더 의역적으로 표현하면 믿는 만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면 불량만. 송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까 의심하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까 우리는 일반상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도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산이 바다에 변제지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을 보면서 오 저거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는 그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영어성경은 훨씬 의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성경에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will be yours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너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너의 것이 된다. will be yours.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어서 아무 있습니까? 주를 믿고 구하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된다는 것이. 믿고 구하면 너의 것이 된다. 이제껏 성경에 기록된 그 저자들이 나름대로 성령 감동받아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저자들 그들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으니 내 것이 되더라.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성경은 인쇄로 필체로 된것 같지만 이것을 믿으니 이것이 입체로 돼서 나에게 들어오더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피자를 한쪽도 못 드셨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이민 오자마자 피자 드시고 그 피자가 채해 앞으로 피자 가게만 지나가도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이민 생활 4, 50년 동안 한 번도 피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에 있습니다. 그날도 피자가 좀 나왔는데 그분은 드시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고차님 피자 안 드세요. 자기 사연을 얘기했습니 그랬더니 그목사님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과거에 눌리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어요? 예 드셨습니다. 오! 어떻게 그렇게 따가세요? 그분 만나보셨어요? 아무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좀 막연하고 뭐 되지 않을 일이야. 이 이거 이건 그때 일이야.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로 확신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즉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말씀의 글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Will be yours. 너의 것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왜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넣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아마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은혜가 저는 이것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의 것이 된다는 거지 너의 것이 돼 그런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안될것 같아서. 그것을 성경은 불신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랬다 저랬다 다 판단하는 것 이것은 불신함입니다. 야구보사도는 야구보사 사장인절에서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일수록 사소한 것을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관계에서 좋으면 도란도란 많은 얘기 나누죠. 부부관계가 좋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소한 것도 많이 나눕니다. 부자간에 모녀간에 관계가 좋으면 얘기 많이 나눕니다. 이게 좋은 사람 좋은 관계인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고르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구체적이어야 돼 사소한 것이지만 일터에서 일할 때도 사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팬데믹 때 어려운데 손님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기도했으니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좋은 친구 붙여주세요.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람을 대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있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도의 정의라고 내리고 싶습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8장에 기록 된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놀랍게 여기신 것이 왜 그럴까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중북배에 걸려서 죽을 고생하는 하인의 병이었습니다. 모로 챙겨도 됩니다. 하인입니다. 그냥 돈 주고 하나의 물건을 사듯이 그 당시에 거래했던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낫기로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간절한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시다고 했는데 이미 대부장은 주님의 그 보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이 자기에게는 충분히 은혜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의 생활도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는 0 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어다 그가 이 말씀을 믿고 갈때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여 하인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다고 했죠? 믿을 때 낳았다는 것이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미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We'll be yours.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대로 되리라. 좀더 범위를 넓히면 그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본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의 환경주의에서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이 들려 바닥에 던져지라 지이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도 주님께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하도는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많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답답하고 우리는 자신 너무 무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주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태산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시 못하십니다. 못합니다.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께 여러분 일일이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좀더 친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will be yours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한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내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줄 믿고 그리고 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소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접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가장 보증 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하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라. 이어지는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6절에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람들은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보증으로 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몸이 연약해지고 코로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미크론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혹시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보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완전히 치료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질병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신기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으로뜻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말씀으로 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광고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평안 그것을 주실 줄 믿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